장에 진짜 곱 튼실하게 들어가 있다. 어, 진짜 저, 저 아는 맛이 무섭다고 진짜 쫄깃하거든요. 네. 오, 야, 야. 어, 노릇노릇해, 아 먹고 싶다. 우와, 아그냥 진짜 맛있겠다. 오, 되게 뽀얗다. 손질을 잘한 거죠. 와.. 진짜 새하얀 냄새 하나 안 나겠다. 네. 와 대단해! 애들이 와. 마사지하고 나온 거 같아, 느낌이. 뽀얘 뭐 해가지고. 응. 와 찐이다. 나왔다, 진짜 큰... 나왔다. 찐이다. 어머 손났지 어머! 어? 아니, 살낙지를 곱창기름에다 구우면. <놀람> <놀람> 곱창 먹은 삼낙지 <놀람> 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아, 진짜 진해 보인다. 와, 곰곰아. 시원해 헐쭉해 보인다. 수원 사람들이, 네. 아, 네. 하루가 좀 얼큰한 게아요 그래. 그래가지고, 그게 맞춰서. 야, 시원하겠구나. 맛있다. 얼큰하구나. <웃음> 곱돌이탕 네. 곱창을 잘못 드시는 분들도또 오실 수 있잖아요. 오 그래서 이제 곱창이랑 닭볶음탕을 합쳐서 이제. 어머, 센스있으시다. 땡큐. 이 정도는 돼야 돼 사이즈가. 역시 좋은 물이. 저기 수박 좀 짜려드릴까? 이거 아니 전체 다 한참 나왔다 어, 미끄탕 뭐야? 될까요? 어묵탕입니다 이거는 어디다가 넣 이거는 구이 사이드에다가 기름에다가 같이 곁들여서 드셔주시면요 아 저희 집의 특제 소스예요 어? 매콤소스라고 이거는 어? 이제 특히 미끼함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예. 나라도 좋아. 하겠다내 u 매콤하다. 진짜 m tum tum tum 아니 아니. 달달한데 달달해? 응. 음 어, 안 매워? 안 매워. 매... 매운데? tum t u 데 tum tum tum tum tum tum tum t u 아 tum tum tum tum 한국사람 u m tum tum tum 자, 모듬구이 나왔습니다. 와, 포짐 먹어봐. 이게 특양이고요. 어, 아, 네. 이거는 막창. 특양. <웃음> 특양, 막창, 응. 염통, 대창, 곱창. 고창. 네, 네, 맞아요. 어, 잘하신다. 네, 제가 곱창 소고. 킬러예요. 염통, 킬러예요, 킬러.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아, 나 염통, 어. 아, 염통 처음 먹어봐. 염통은. 염통 처음 먹어봐? 소고기예요, 소고기. 소고기. 어, 이 요거는 고소해, 되게. 이게 신장 많니? 맞아요. 음, 맞아, 맞 네. 어, 그쪽 그렇죠. 되게 질기지 않고, 핏기만 좀 없어지면 먼저 음, 먹어줘. 얘를 제일 먼저 먹으면 돼. 그쵸, 하나님? 아, 네, 예,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혹시 예전에 뭐국창집 알바하셨어요? <웃음> 네? 너무 잘하시는데 아니, 곱창을 좋아해가지고. 아, 어. 어, 맛있겠다. 영상 만저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어, 이거, 이거. 먹을 수 있어. 땡큐, 땡큐. 크기 먹어. 크기 먹어. 크기 먹어. 크기 먹어. 뜨거, 뜨거울리게 있는데? 먼저 하나 먹어봐. 어? 자, 지금부터 곤의 작전 시작하겠습니다. 60분 스타트! 드셔봐, 드셔봐. 소주 <놀람> 와, 너무 진짜 소해 미쳤어. 우와. 음, <놀람> 드셔봐, 드셔봐. 맛있어. <놀람> 나라도 <놀라> <놀람> 표정이 찐인데, 많이 지금? 나랑 웃는데? 야야야 표정 봐, 표정 봐. 숨쳐, <놀람> 숨쳐. 정성지. 음. <놀람> 와, 염통 진짜 소소해. 미쳤어. 우 음. 그 아, 진짜 아. 잘 구우면 부드럽고 약간 쫄깃쫄깃하고 음. 식감 오랫 고기맛 나지, 않아요? 약간, 아. 나지, 약간 나지 않아요, 약간 염통? 고기맛 나지 않아요, 약간 찰기 좀더 찰기. 아, 찰기가 있구나, 또. 나도 앙넴 못 먹어야 돼. 곱창은 먹어도 되나? 곱창은 지금 드실 수 있어. 아, 곱창이요? 네. 네. 이게 매콤한 소스? 특제 소스? 곱창에 진짜 곱튼실하게 들어가 있다. 이게 소스가 특제 소스잖아. 어. 아, 어. 어. 오메 오메 오메 <웃음> 오메. 오메 오메 자기. <웃음> 야 뭐? 진짜 대박이지. 아, 고비 살아 있네. 살아 있지. 진짜 맛있지. 살아 있어. 살아 있어. 자. 나라가 국장 들어가는데요. 음. 아, 곧. 고... 음. 매운 소스에다 이게 먹는 게 맛있네요. 음. 에, 빨리 젓가락 보양 봐요. 세로로 꽂았어. 세로로, 세로로 뭐야 저게. 아, 고빌. 나 근데 이 매운 매운 솥소에다 이게 먹는 게 맛있는 거 같아. 음. 곱장 <목장> 도우기. <보우대> 아 어머 해먹려, 이게. 어머. 이게 양대창. 양대창. 어머. 응. 특 양구이. 특 양구이. 응. 음. 너무 고소하게. 와. 와. 와. 어떤데? 와 씹는 식감이. 약간 특이하자. 식혀! 특이 약간 식필한 음. 식감이야! 음. 와그작와그작소소하게 음. 어? 어? 음. 음. 엄청 꼬득 꼬득 거리니 나라 눈 커졌어요! 맛이땡 너무 많은 그 느낌! 제일 맛있다 봐도 요 일단 야구이저. 맛을 느껴볼게요! 약간 음. 음. 아, 아, 손 사는 거맞아가지고 a s m 말이야! 그래! 음. 손안 되겠나? 이거 장난 아니야. 뭐왜 이렇게 쫄깃쫄깃해? 너무 맛있어. 대창 먹어도 될까? 응. 어, 이거 꼬지를 먹어야 되겠 야. 응. 응. 어디 갔니? 네 진짜 사치스럽다. 대창을 저렇게 먹는다고? <웃음> 대창 저렇게 먹으면 치 보이는데 친구들 앞에 있으면. 맞아. 그러면 영먹죠 대창 진짜 <웃음> 나는요. 내창 찾아보세요. 여기요! 여기 있네요 정말. 너무 <웃음> 있습니요 중독적이야. 음. 야! 너무 운것 같은데. <웃음> 야! 음. 오, 수영아 오, 너 어, 어, 음. 어. 너무 네 와. 너무 귀이렇게냐 안에. 기름이. <웃음> 나도, 나도 하고 싶어, 이거. 비이어뭐 녹았어. 음, 녹았어 어디 갔어뭐 나라도 지금 한 조건의 한입로 아, 들어갔어요 아, 지금 아, 와. 진짜? 음. 음. 약간 버터같이. 그래, 맞아, 버터 같은 느낌이야 음. 음. 너무 녹고 생크림처럼 싸거같아 구름처럼 음. 음. 음. 우와 우와 오이 우와 봤어? 우와 봤어? 우와 우미우미우미우미우미우미우미우미우미 어머머머머머머! 어아있네 어머머머머. 원래 두 마리인데 사장님이 한 마리 더. 서어스요 진짜요? 미인분이 오셨다고.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몬> 이래서 구독자 수가 많아. 어머 저게 다 들어가. 낙지 다리치겠어. 최고. 야 당장 먹어봐. 오케이 당장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미쳤다. 왕. 나란다 나란다. 응. 아아오 <웃음> <웃음> <웃음> <응. 웃음> 아니 곧잘 고차, 어, 따라해 어왜그렇 뭐, 뭐, 뭐. 아, 따라해 나잘 따라 하는데? 진짜 잘 먹는다 어, 너무 잘 먹는데? 아 네. 너무 잘먹어서 그래 와 사장님 네 저희 어, 곱창전골 배짜 하나만 주세요 네 정글 <웃음> 대자 응. 와, 정글 나다. 맛있다. <웃음> 야, 이거 이렇게. 아, 근데 곱창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 곱창 건너기. 얼 하면은... 어, 그래, 쫀득해. 이거 아무 쌍갈거 아니에요. 진짜 시원하게 이거 저거 나는데 진짜 맛있잖아요. 너무 맛있지. 아, 너무 맛있다. 그리고 확실히 구워진 것보다 물에 들어간 곱창이 훨씬 부드럽다. 그렇지, 그렇지. 음, 부드러워서 그냥 넘어가는데? <웃음> <웃음> 음, 장난 아니다. <웃음> 소고창정은 이거 진짜 맛있다. 우와 아, 고기가. 깻잎 향이 너무 향기롭고 국물이 곱들이 다 나와가지고 걸쭉하면서 고소한데 굉장히 얼큰해. 걸쭉하면 약간 느끼할 수 있거든. 이건 정말 깨끗해. 김치찌개만큼 깨끗해. 오, 깔깔. 어. 야, 이거 진짜 깔깔해. 야 이거 진짜 깔깔해. 도가 와서 뭐 먹어. 좀 천천히. 먹서 무서워. 무서 무서워. 무서워. 불을 불면서 먹으면 돼. 음. 오. 이거. 맛있지? 오! 마맛있 오! 소주가 되게 괜찮은 근데 너무 맛있나봐. 당연히요. 아 훨씬 부드럽 시원해. 이거 소주 한잔 딱인데. 소주랑 음 최고지. 음 우동 부어? 우동사리까지 넣나봐요. 아 그래, 그래, 이거지. 아 이거지. 자, 젖혀주세요. 네. 잠깐 재울게요, 우동사리님. 그우동만의 국물을 조금만 더 들어가자. 약간 볶음 우동 같구나. 네, 볶음 일날것 같아요. 오케이. 오먹라봐요 나라. 먹긴 먹 면치기 면치식이먹기 먹긴 먹긴 먹긴 먹고 머리카락 먹겠어요오긴 먹긴 먹긴 먹 먹긴 먹긴 먹긴 먹긴 먹긴 이렇게 맑었어요 어. 이렇게 잘 마실게. 억창에 어, 대파. 대파까지. 야. 대파 김치. 어. 올려가지고 대파 김치랑 음. 우동이랑. 어유. 야. 와, 이것도 방법이네. 이렇게 먹는 것도. 오. 와. 또. 야. 오. 끝까지 들어와요. 마무리 먹지이 오. 오. 먹을 줄 알아요. 역시 먹을 줄 알아. 역시 소영은 정말. 와. 음. 와. 음. 와. 이거 언니 아까 여기야 이렇게 같이 먹었었지. 고장 고장 젓가락이니 그래. 고장 <웃음> <곱장>, 고장. 곱장, 고장이 <웃음> 가지고 싶었네젓가락에다가 아, 제가, <웃음> 제가 좀 그거를 확보를 좀해 놨습니다. 언니는 파 파김치랑 먹었다면. 먹어요. 장갑끼우고 면을. 아 이것도 방법이네요. 고자 가지고 면 너무 좋은데요? 간편한데요? 와! 오, 오, 오! 한 번에. 와! 오. 오. 야, 완전 답네 야, 오른팔 났습니다. 와우. 자, 컨셉은 어떻게 갈래요? 100 대사모 대충 사랑해서 만든 거인. 대사 먹어 대사 먹어 대사 먹어 좋다 대사모도? 아니 오늘 진짜 얼마나 먹을지 너무 궁금한데? 아미가 대창을 정말 잘 먹거든요 거의 5kg 먹는다고 들었어요, 네. 5kg 선생님 저희 주문 대창 네. 어, 15개랑 네. 막창을 막창 10개 주세요 한꺼번에? 네아 그거 혹시 통으로 그냥 주실 수 있나요? 네네아 예, 네. 그 자르지 말고 다 통으로 주세요 음, 그러면 은 저희 최대 5인분씩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아 네. 그럼 5인분씩 계속 주세요 네. 곱창 아. 10인분 대창 15개랑 대창? 대창 네. 아까 막창이 아니라 대창 15개랑 막창 10개. 막창 10개 다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참아 저희 대창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배고파서 대창인가 보다 우소리어떻까 아니 진짜 비 오는 소리 같지 않아요? 와공있다 시켜지는 소리 이 보스 약간 담비 같은 그런 네. 느낌이죠? 아 서울 도시 비 말고 시골 비 시골 맞아요 시골의 그 양철이나 뭐이렇게 단청약 드시나요? 네저 진짜 좋아요 그거 아말네 진짜 좋아요 저당 진짜 생강 엄청 좋아해요 먹어볼까? 맛있겠다 와쓰다 봐.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오래공을 한다. 싱싱해. 내 고양 응. 너무 고래요. 내 고양 너무 고래. 먹어야지. 아니 수영은 무슨 저거를? 어머 생가로꽃꼬치 만들어? 뭐... 어머 생가. 약간 그렇게 봤을 안 맞는데 또 다른 모습이네요. <웃음> 또생가은뭐꼬기는 <웃음> 힘들지 않아요? 수저로 떠먹어야지. 맞아요. <웃음> 그렇죠. 막은 그래가지고 꼬끼도 힘들 텐데. 음. 어. 역시. 음. 음. 대장 나왔네. 다섯 개 먼저 나왔습니다. 대충 나왔습니다. 와, 와. 진짜 통통하다. 와. 그림 같다, 그림. 오. 약간 명란젓처럼 네. 이렇게 되게 통통한데요? 토시토시래요. 아, 진짜, 곱창계의 아이돌 아니에요? 쟤네 진짜? 봐봐요, 그죠? 예예요 포예 표현기 아니야, 포예 색깔이 렇게 좋아요. 15살이 모이는 느낌? 아, <웃음> 네, 어, <웃음> 네, 어, 15살. 익었으면 이제 두세이야. 진 이제 먹으면 먹을까? 자,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자, 간다, 오 간다, 간다. 갑니다. 대창 드디어 들었습니다. 네, 일단 본연의 맛을. 자, 60분. 음타드 음! 음 그럴 거 같아 나도 먹어봐야겠다아 취향이 봐봐 취향이 쌍쌍대창! 쌍대창! 야 쌍대창! 진짜 맛있어 와수다봐 수다 쏘다! 수다, 오! 수다, 수다, 수다. 오오 수다도 지금 쌍대창이에요? 와 지름 쌍개창난 쌍둥이는 들어봤어. 쌍개창이다 <웃음> <맞아. 웃음> 야. 씹으면 어, 이쪽으로 다 튀어나가겠다. <웃음> 진짜 이방 가득 기름이 뭔가 차는 게. 어우 맞아. 턱 터지고. 겉에는 짜릿짜릿하고 속은 녹았다. 와. 이거 뭐 이거 파란색도 녹아. 파란색도 진짜 녹아. 자, 이제 막창이 앞으로 막창 옮겨 왔습니다. 애들이 마사지하고 나온 거 같아, 느낌이. 뭐예요, 뭐. 마사지하고 바로 해수욕장 가서 태닝한 느낌, 해운대에서. 어, 약간 진짜 무슨 아, 소세지 같은 느낌도 있어. 일단 저희가 보통 쫄깃쫄깃하게 드시면 이 정도로 저희가. 저희가 진짜. 도 맛있다, 꼬득꼬득하니좀상편이서 있어. 음. 음. 너무 고소하구나. 씹으면 씹을수록 우유 맛이해야 되나? 응, 음, 그그 기름에 그 고소한 음. 그 맛. 짭조름하면서 고소한 음. 게 약간 치즈 같기도 하고 풍미가 음. 풍미가, 너무 풍미가 너무 좋아. 나는 그냥 막창이 뭐 식감이 있어서 너무 좋아. 쫀득쫀득해서 그렇죠. 식감이 씹을수록 그냥 재밌죠. 어, 어, 고소 고소한 맛이 나고 오 거기다 청양고추 하나. 어, 네. <웃음> 오우. 거기에 쏙 집어넣으면 느끼함이 없어지죠 음, 막상도 맛있다 꼬득꼬득하니 그렇지 응. 여러분 카콘하죠? 국놀이죠 아. 계속 들어가지 음. 와 포크레인이야 아, 사장님 네? 저희 곱도리탕 하나랑 라면 사리는 따로 주세요 음. 곱토리탕도 양이 좀 많아요 아우. 어. 이야. 아국물프 맛있겠다. 어우 아우. 아, 아, 아, 아. 저 짜글이 같은 국물 짜자자자자리 있는 거. 아우. 아. 아. 물먹어자 아, 국물 진짜 얼큰하겠다. 와. 맛있어? 칼칼해? 우와! 그성 들어가? 와 얼큰하고 시원하고 와 이거 아까 마늘 많이 들어갔잖아 와 알싸안이 진짜 맛있다 와... 고 진짜 진하고 진짜 깊어 오와 맛있다 정말 아니지? 응, 맛있다 아 고기 진짜 부드럽다 음, 음 부드럽다 진짜 속살도 하나도 안복복해오 여기 곱창스 곱창스 대창스 이렇게 3화 음. 음. 깻잎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겠다 음. 아씨밥 먹고 싶은데 대창 이거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다. 야채랑, 응. 아미 먹는 거 봐. 아 진짜. 진짜 와저 대창 와 킬러네 킬러야. 이제 라면 사리 넣을까? 그래. 자. 면치기 갑니다. 면치기 갑니다. 갑니다. 와 이거 바로 자 수영 면치기. 자 수영이 먼저 들었네요. 자 일단 발음에 날려주고요. 김도 아름답다. 이쁘게 들었다. 이쁘게 들었다. 시다 일억 일억 일억 시야와 마무리 봐요. 면의 소스 제대로. 제대로 뺐어 국물. 볶은 라면 먹는 느낌이야. 아니 아미는 또그 와중에 라면에다가 음, 대창을 음, 남겨둔 걸좀 짤른했더라고. 또 또. 같이 먹으려고 하나봐요. 고소하게 먹으려고. 아, 아미, 대창 싸가지고. 와 대창은 대창에 싸서. 그래 이게 최고야. 자 수다도. 수다 수다 오. 자 카운트 하겠습니다 자5 4 3 2 1 종료 우와!